좋은 청중이 되라. 말을 잘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. 평판 좋은 이들을 보면 대개 말수가 적고 상대편보다 나중에 이야기하며 다른 이의 말에 세심히 귀 기울인다. 대화의 목적을 파악한 뒤그 기준에 맞춰 상대의 말을 경청한다. 상대방의 말이 재 끝나기 전에 어떤 답을 할까 궁리하는 것은 좋지 않다.